안녕하세요. 법무법인 P&K의 n 임지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자영업자 중 10명 중 6명은 2년 내 폐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명 중단 4명만이 2년 이상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할지라도 필드에서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 다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력, 지식, 자본, 시설 등 정말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적 결합이 바로 사업체입니다. 사업의 영위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업의 시작은 곧 사업체의 시작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은 말 그대로 개인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으로 실생활에서는 개인사업자라고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서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인기업은 흔히 회사라고 불립니다. 법이 부여한 인격, 즉 법인격을 가지고 상행위나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 상법은 이러한 회사의 종류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다섯 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식회사일 겁니다. 그럼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절차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1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조달이 이루어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지는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주주는 출장 자본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주식회사를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에는 법인세가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배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도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가 되겠죠. 적게 소요되는 만큼 소자본을 가진 창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외부 및 내부 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변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며 인적조직체로서 제조 방법과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유한책임이 아닌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과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됩니다. 사업 양도 시에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법인 사업자는 대외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 및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설립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와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가지며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등을 말합니다. 이중 업종에 따라 10억원 내지 120억원의 평균 매출액 규모를 가진 기업이 소기업이며 이를 제외한 기업이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제도 등을 통해 지원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기업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는 별도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두어서 혜택과 지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와 차이점 및 장단점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